자 이번 강의에서는 테마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테마 메뉴는 뭐 직관적이라서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죠 이런 상태에서는 쓸 수가 없구요 일단 요소를 하나 꺼낼게요 자 요소 중에서 음뭐 이런 요소 하나 꺼낼게요 음, 여러분들도 아무 요소나 꺼내시면 되고 요소를 꺼낸 다음에 여기 사진 효과인지 사진인지 아니면 그냥 일러스트인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누르면 컬러가 배경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요소 말고 음... 이런 것들도 변경이 될까요 하나하나씩 좀 끄집어 내 봐야 됩니다 자 얘는 클릭을 하니까 사진 요소가 아니죠 이렇게 흰색과 노란색과 까만색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테마에 갑니다. 자, 그리고 원래 색상이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누르면 얘를 다양한 이렇게 조합으로 어울리는 조합이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이고요. 셔프를 누르면 그냥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눌러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템플릿에서 뭐 이런 요소를 하나 선택을 했으면 칼라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여기도 한 3개 정도를 썼는데 요거를 좀 색감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셔플 이렇게 눌러가면서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눌러서 조합을 바꾸셔도 됩니다. 여기 제일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게 주된 색깔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 중에서 가장 넓은 범위에는 이 색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클릭 계속하면 계속 셔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가면서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을 때까지 눌러보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 정도가 답니다 이게 셔플 기능이고요 셔플 기능을 써서 테마의 컬러감을 이렇게 막 바꿀 때는 음... 뭐랄까, 요, 색감들이 이미 조합이 잘 되어 있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색 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음, 그런 컬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테마고. 자, 이어서 동영상과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짧아서. 자, 동영상은 내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그냥 꺼내는 기능입니다. 근데 클릭하면 그냥 동영상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요소를 뒤에다가 배치하고 싶다? 설정 가서 레이어를 켜주신 다음에 뒤로 굉장히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얘 뒤로만 보내면 되니까 클릭 앤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이 위로만 가면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요렇게 그럼 여기가 틀이란 얘기잖아요 이 도형은 안 쓰겠다 삭제 하고 요렇게 배치를 하시면 동영상이 바로 뒤에 지나가는 그런 이제 작업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뭐 이런 동영상들이 이제 내장되어 있는 건데 아직까지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다 픽사베이 라든지 다른 무료로 동영상 스톡을 주는 사이트에서 끌어온 거라서 그렇구요 안에 열어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리는 잘돼 있어요. 배경 따로 있고, 뭐비즈니스 따로 있고, 동물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검색하면 당연히 잘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 구름, 그럼 구름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쫙 나올 겁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주소를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 유튜브 이동 버튼을 눌러서 유튜브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올린게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검색을 좀 해볼까요 여행 아이고 오행 이라고 썼네 자뭐 이런걸 하나 쓰겠다 클릭하시면 여기에 공유 기능이 있죠 눌러서 복사를 해요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에 가서 여기 주소 부분에다가 붙여놓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에 동영상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건데 얘는 다운로드를 하거나 인쇄물 제작할 때는 당연히 재생이 안되겠죠. 얘를 재생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링크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소로 열어주면 위에도 동영상이 있었고요 밑에도 이렇게 플레이하면 바로 나오겠죠.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동영상을 삽입을 할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배경. 배경은 세 페이지를 하나 열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존 페이지가 좀 지저분하니까. <웃음> 자, 배경은 총세 종류가 있어요. 단색은 이렇게 하면 단색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색깔 바꾸고 싶으면 색조 명암채도 조정해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여기 보면 배경 색깔을 고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바로 여기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진이라고 있어요. 패턴도 있고 실제로 사진을 우리가 하나 꺼내서 이 사진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배경으로 만들기 아니면 더보기에서 배경으로 만들기 이런 기능도 있었는데 배경 자체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이런 걸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걸 배경으로 써야겠다. 클릭만 하면 바로 그냥 배경이 되고요. 뭐 위치나 이런 것들은 더블 클릭하시면 얘도 자르기 기능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좀 바꿔도 됩니다.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업창의 크기가 배경의 틀이다. 자그 다음에 여기 패턴을 고르시면 패턴이 이렇게 있죠. 아무거나 눌러보시면 바로 패턴이 적용되는데 패턴이 적용되면 사진과 컬러는 없어집니다. 자 컬러가 이렇게 이 패턴을 구성하는 색들이 여기 보이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도 조절 가능하고요 투명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은 배경에서 다른 색상과 예를 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의미는 없겠지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패턴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 중에 자, 설정창을 풀 때는 이렇게 누르면 풀리죠. 자, 요런 패턴을 골랐다라고 하시면 요 패턴 크기를 조합을 해서 그렇게 자잘하게도 굵직하게도 만들어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색은 얼마든지 여기서 조합하는 대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 뭐 비슷한 요소 삭기하면 또 다른 체크무늬도 이렇게 꺼내서 쓸수 있도록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QR하고 바코드 기능 있잖아요. 자 얘는 QR과 바코드를 여러분들이 생성하는 기능인데 클릭을 하면 URL을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 URL이 어떤 URL이든 상관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내가 네이버에 가서 자, 제가 제 책을 하나 여기서 찾아볼게요. 자, 앞서 출간했던 책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주소만 딸수 있으면 다 링크로 쓸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 최근에 출간한 책인데 클릭을 하면 얘도 웹페이지로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소가 이렇게 나오죠. 공유하기를 눌러도 되고. 그다음 위에 얘도 주소거든요. 자, 얘를 복사를 했다. 자, 그러면 필요없는건 좀 닫아줄게요 여기 돌아와서 QR코드를 눌러요 그리고 URL 입력에다가 방금 주소 복사한 걸 붙이고 만들기 누릅니다 그럼 QR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뒤에 바탕이 좀 헷갈리니까 배경은 제가 삭제를 할게요 그리고 흰색으로 좀돌려놨겠습니다아좀 눈에 잘 띄게 요런 색으로 할게요 편안한 색으로 자 방금 QR코드를 하나 넣었거든요 자 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 바로 그 링크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를 하나 또더 따볼게요. 자, 이 책도 링크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자, 주소를 복사를 해서 자, 새로 링크 만들고 만들기. 자, 두 개를 자세히 보시면 좀 다르게 생겼어요. 겹쳐보면 더 정확하게 알겠죠? 이게 투명도가 조절이 안돼서 확인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대충 놓고 보시면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매번 만들 때마다 URL이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QR 코드를 만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바코드를 만들거나, 이렇게 바코드를 숫자를 이제 입력하는 거죠. 저도 바코드를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바코드를 만들면 이런 숫자가 밑에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숫자만 넣으면 바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런 QR코드를 어떻게 만들었었느냐 하면 예전에는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썼어요. 지금도 물론 많이 씁니다. 네이버에 가서 네이버 QR이라고 검색을 하거든요. 그럼 네이버 QR코드라고 따로 있어요. 여기서 QR코드 만들기를 눌러주면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로그인 끝나고 나면 여기에 제목 같은 거넣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내책 QR 이렇게 검색 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테두리 색깔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서 이런 화면이 뜨게끔 만들거냐 그냥 링크로 바로 원할거냐 윙크로 바로 가겠다 하고 복사했던 링크를 이렇게 붙여주는거죠. 자 그리고 작성 완료하면 QR코드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코드 보내기 내보내기 혹은 코드 저장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이렇게 JPG로 저장을 하면 이미지 파일로 따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생겼죠? 요 QR코드가 방금 생성이 된 겁니다. 요거를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 방금 제가 주소 입력했던 대로 바로 날아가게끔 만들 수 있었어요. 요렇게 이제 QR코드를 많이 만들어서 인쇄문이나 책자 이런 데다 집어넣었거든요. 었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을 QR코드를 이제 생성하는 코드는 공개되어 있는 알고리즘 코드라서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어서 삽입을 할수 있게끔 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제 써먹으면 될까요? 뭐 템플릿 같은 거 보면 인쇄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될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쇄물 안에다가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기 힘들거나 혹은 무슨 접수하는 이제 방식을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을 이용해서 접수를 한다 그러면 그 주소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단축해서 QR코드로 삽입해서 인쇄물에다가 넣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외부에서 만들어서 업로드 시킨 다음에 그걸 갖다 써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줄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QR코드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인터페이스에 관한 설명이나 이런 버튼들, 어떤 동작하는 것들 기능들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설명이 이제 다 끝났거든요 자 이제는 책을 보시면서 제가 한 단계 한 단계 쉽게 이제 마케팅적으로 홍보 어떤 요소로 여러분들이 일상과 실생활 업무에서 쓸수 있도록 예제를 잔뜩 책에 넣어놨어요 그걸 따라 하시면서 혹 저자가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놓은 부분이 아닌 경우도 가끔은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모르겠다 하시면 한번더 동영상 강의를 반복해서 보시면서 기능은 어느 정도, 좀 어느 메뉴에 어떤 기능이 있더라라는 것들은 숙지를 해놓고 네, 책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미리 캔버스 매뉴얼 설명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